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년월일 좀 불러주세요. 네. 마스크 한번 보상을 시키세요. 볼게요. 네. 아, 잠깐만.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조금 없다 아. 어, 그래서 속에 답답한게 들었다 이렇게 음. 나와요 네. 어, 되게 내가 노력하고 가지고 온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안되니까 음.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고 네. 슬픔이 조금 들었어 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움츠려 있는 그런 형국이다 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고자 하는 것이 이거를 네. 잡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계속 해야 될지 조금 네. 그런게 고민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어, 어때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큰 변화들이 많아가지고, 음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음음. 네. 되게 큰 변화였거든요, 저한테는. 음음. 네. 뭐, 결혼 생활 하다가 이제, 애 네. 이혼도 하고, 음. 직업적으로도 되게 많, 많은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잘 풀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실 잘 몰라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되게 보면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많이 네. 화가 찼다. 화요? 어, 화가 찼다. 음. 좀 내가 조금 어, 어이가 없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음. 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음. 뭐 이런 게 보이고, 보면, 되게 보면은, 게 네. 보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2023년 들어서, 네.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품고 왔던 것이 조금 펼쳐지는 음. 어, 좋은 운기가 네. 더 많이 발복하는 그런 게 들었어요. 음. 근데 내가 조금 본인이 본의 아니게 조금 두려운 게 조금. 많죠. 어, 사람한테 마음을 못 열고 네. 조금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것 찔러 보고 저것 찔러 보고 네, 네. 그런 게 조금 있다. 네. 근데 어, 강단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음, 음. 어,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네. 본인이 보면 뭐 물어볼게. 혹시 이사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뭐또 이동 수가 조금 보이거든요. 이동 수요? 어 어. 아, 근데 네.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고 그런 게 만약에 올해 안에 들어온다면 네. 그거 해도 괜찮아요. 아. 어, 어. 내가 지금 문성이 들었기 때문에 네. 하셔도 괜찮고 네. 본인이 조금 본인의 마음을 조금 도닥여줘야 된다. 음. 이런 것도 들었어. 음. 그래서 나한테 조금 인색하다 이런 것도 보여요. 어, 남좀잘 되고 남은 이렇게 챙겨줄 줄 아는데 네. 내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 아. 어, 그러니까는 네. 조금 나를 좀 이쁘게 꾸미고, 네네.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네네. 좀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도 돼요. 어. 충분히 네네. 본인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 어, 어. 근데 막 이렇게 나보다 남을 먼저 보는, 남을 지켜 세우는 음.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본인이. 음. 어, 어. 나 이거 뭐안 하고 말지. 참고 말지 어? 너다 해라 아. 어, 이런 거 들었는데 올해는 네. 내 욕심을 내가 조금 챙겨라 아. 이런 게 들었어. 올해는요? 어, 어, 어. 음. 그러면 그만큼 가질 수 있다. 음. 어, 본인이 힘든 것이 41살이 되면 운기가 네. 바뀔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사가. 아. 그러니까 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어, 이런 게. 보여. 아. 만약에 내가 진짜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무슨 면을 뽑았어, 네. 그러면 면이 이렇게 잘 나오다가 뭔가에 네. 걸려서 이렇게 끌어질 듯말듯 하고 이렇게 온 아하. 그게 보여. 근데 다시 그거를 제자리로 돌아오는 네, 네. 어, 내 제자리로 다시 돌려지는 그런 게 들었으니까는 음. 어, 마음을 열어라 이런 것도 있어. 본인 사람도 지금 못 믿어. 사람 믿지 못해 지금. 아, 네. 어, 인간도 지겹다 이 소리가 나와. 아, 어, 아무래도 어. 조금 그런 음. 게 없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는 어. 네. 그걸 조금 내려놓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추진하는 이런 게 네. 해도 된다는 의미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네. 놓치지 말고 쟁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증취를요뭐 어,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돼요. 아, 음. 지금 제가 직업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제가 지금 좀 음.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음.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음. 일단은 직업적으로 좀 탄탄했으면 좋겠어서 잘 음. 자꾸 체크하고 막 이렇게 음. 좀 다른데 안 보려고 하고 음. 그러고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조금 맞는지 음. 그쪽으로 가게 돼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좀 많이 작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내 욕심을 찾아서 하고 싶은 걸 시작을 한다면 네. 쟁취할 기운이 있으니까 네. 하셔도 돼요 음. 어, 어. 그래서 조금 내 움츠려진 거를 조금 네. 펼치고 뿜어내야 돼. 음. 본인 되게 본인 네. 어 네. <웃음> 까다로운 것도 있어. 어 까다로운 것도 있고 네, 네. 그게 네. 나쁜 까다로움이 아니라 네, 내가 네. 더 나은 걸 위해서 이렇게 고르는 이런 거 촉도 되게 좋아요. 네, 어, 네. 되게 눈이 보는 게 뛰어나고 네. 감도 뛰어나고 네. 내가 초이스 소위스적인 면에서 되게 눈이 높다 퀄리티가 높다 음. 그 알지 가성비 좋은 물건 이거를 아. 이렇게 가지는 그런게 네.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네. 운이 트였으니까 발복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본인 합격 운도 들었어요 음. 뭘 공부를 한다면 음. 하셔도 돼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음. 음. 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뭐 인연에 대해서? 음. 그 남자 관련에 대해서? 음, 음. 뭐 만날 수 있을까요? 뭐. 혹시 그 남자분 사저를 좀 불러주실래요? 어, 어떤 분이요? 어, 지금 생각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앞으요 앞으로요. 어, 앞으로도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네. 본인은 인연과 같이 자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 한쪽에 네. 치우치는 그런 아...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지금 꽃을 피는 네. 이렇게 봉오리에서 피는 연곡이 들었으니까 네. 그걸 하다 보면 은 남자는 졸로 네. 따라오게 음... 돼 있다. 근데 어. 굳이 뭐 제가 혼자 살려... 살로... 음, 살... 그래도 상관없다. 근데 인연이 그럴까? 있다 이렇게 아, 보여요. 어, 본인을 이뻐라 하고 네네. 조금 이렇게 보좌를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본인은. 아... 어, 너무 그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 는 그래, 네. 너무 아파. 아, 어 그러니까는 아, 그런 인연은 네네.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아, 어 그래서 오케이. 용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 거기에 공부를 좀 몰두해 보세요. 그래야 본인은 잡생각이 안 나요. 아 네. 어 혼자 이렇게 막 안에서 막. 네. 고뇌하고 이게 내 네네. 몸을 막치는 격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되게 보니 몸도 안 좋았어. 음. 내가 컨디션이 딸리고 바이로 리듬이 조금 딸리고 네네. 마음 안에서 나가기도 귀찮고 그런 네. 게 있었어. 음. 근데 올해 이렇게 마음의 변동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네네. 반드시 운의 변동수도 있을 거다. 네. 어, 기론적으로. 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가늘고 길게 이렇게 내가 끌고 왔다면 인제는 네. 굵고 짧게. 내 아. 인생을 쟁취할 그런 운이 있으니까는 네네. 반드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음, 음. 음. 여러 가지를 벌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거 마음이 급하니까 음. 좀 미래에 대해서 직업적인 계속 음. 걸리니까 음. 그래서 아,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 부동산 네. 그거를 하시고 네. 그거 하나 하잖아요. 본인은 네. 거기에서 사기가 이렇게 충족되는 사람이라 네. 일단 그 공부를 하시고, 합격은도 들었어요. 네.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려면 네네. 따셔도 돼요. 아. 음. 그래야 내 고뇌가 조금 뿜어지는 네. 그런 거 있어요. 음. 본인이 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데 네. 또안 움직일 때는 되게 움직여. 그런 거 있다. 네. 그쵸. 어, 좀 두려움이 많아서 어, 그런 그러니까는 거 그러니까는 네. 그것만 그거 하면은 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립을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음. 이제 자립을 따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사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집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엄청 반대하시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조금 네. 더 조금 것 말고 본인 속으로 네.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네. 가을쯤에는 추진해도 괜찮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가을쯤이요? 어, 어. 음... 지금은 같이 있어야 돼. 나중에... 어, 같이 있어야 돼. 음... 음... 반드시 근데 그 부모 자리에서도 마음의 병동수가 생길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요. 아, 아, 아, 아. 음. 근데 아직은 시기상정이다 이 소리가 나오고 네. 어, 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에 대해서는요? 건강은 지금 네. 조금 내가 좀 부르했던 내 건강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자궁적 여성질환 쪽으로만 관리를 조금 하신다면 네. 앞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 조금 네. 주기적으로 관리하듯이 여자들 네네. 관리하듯이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다른 거는 괜찮고요? 음, 다른 건 괜찮거든요 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애기씨가 하는 말은 네. 본인 자신 아. 어, 제가 그리고 성함을 안 물어봤네 본인이 아, 네. 제일 중요해요 아, 어, 어. 네네. 그래서 그거 뭐야 딱 발복해가지고 진짜 네.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네네. 그 나쁜 일이 있었던 비례보다 내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네네.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조금 내려놓고 네. 좋은 걸 다시 채우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다. 아 어, 그렇게 보여요. 네. 어. 여태까지 좀 힘들게 살아가지고 어, 많이 힘들어. 네. 그거 본인이 이렇게 막말로 정신줄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본인 네. 고집으로 이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는 네. 조금 이제 네. 좋은 그 고집이 좋은. 그걸로 발복해가지고 자기가 하고싶은 그거 고집 피워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쟁취할 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